달고나 먹어볼까 오징어 게임의 모양을 찍어서 달고나 뽑기에 다양한 소리를 담아보았지.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. <놀람> <놀람>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? 오징어 게임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와우! 대박인데요? 어? 어디 갔어? 했다는데 여보 다뚫있어 저기만 살려야 되거든 역시. 내가. 역시.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오징어 게임의 달고나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모 먼저. 아내가 너무 잘 만들어졌네 했다! 오! 잘 만들었는데? 그냥 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요거 라이터로도 해볼게요 와 이게 한 번밖에 안 되는구나? 이거 좀 호불호 있을 수 있거든요. 소리 잘 들으세요. <웃음> 아이, 해볼게요. 어, 그 혀가 아프네. 마지막 우산!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지 않았어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얘는 근데 좀 어려운데? 얘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한 번, 한 번, 만 어렵다 난얘 소리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? 이 우산 되게 소리가 부드럽지 않아요? 크리미한 느낌?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소리가 다르네 요 별은 좀 딱딱했거든요?